왜, 난 레벨 하는지, 왜? 왜, 넌 위에 있는지, 왜, 왜? 너가 돈을 버는지, 왜, 넌 원래 만하는 건지, 왜? 왜, 내가 널 싫어하는지, 왜? 왜, 내가 이 가사 쓰는지, 왜, 왜? 이 곡을 썼고 공개를 했는지 알려줄게, 내게, 레버를 대중에게, 교훈과 메시지 주기, 때스만 미션, 돈는미션 아니야, 픽션. 너 같은 가짜 래퍼들에게 일지하고 가르치는 게래판을 래퍼. 이유 그렇게 1년이 지났지만 이 새끼는 그대로니까 오늘은 너네들고 치고 돌아갈게 내 랩에서 몇 번은 말했는데 쟤네들은 상관없으나 보네 건물 좀 부리지 말라고 했는데 어쩌라 저쩌라 안모랑궁다 먹을 것 같아 입학 연구하느라고 이거는 팩노 캠노 내가 모델래접으라 말아야 요 어제 은행도 돈으로 매장에 간 다음 페라리 바크. 샀어 But. 거기 니어친 네 있길래 꼬시고 한강 그라이브 갔어 But. 내 차는 속도가 빨라서 니여친 네 멀미나 차에 토했어 이렇게 모습은 새끼들을 빨아주지 이게 대단해 그러니까왜 하겠어 라고헛새끼들대나니까 그런 새끼한테 패배 이게 말이 돼 이거 말은 돼방에서 너희들이 내처럼 놀때 가사 고나허스고는다는 가사에서 못하는 너희들에게는 나 말고 도레퍼의 디스곡이라고 생각을 하겠지 너가 레퍼 아니어도 들어 도 그냥 처럼 마음을 나 성태를 버리고 새이 됐잖아 가짜 늪에 빠지지 와어 왜 힙합이 이 꼴이 나는지, 왜 모두가 가짜 랩 하는지? 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왜왜왜왜왜왜 why, why, why, why? 아무나 이유를말해주죠 호흡을 만들래 그래서 했어 인트로 듣고서 전부 다 껐어 밑에를 내래 그래서 했어 비추링 벌스만 듣고서 껐어 <웃음> 오늘도 작업을 했어 내 랩이 익숙해 카피라 했어 그래서 4 새롭게 썼어 이번에 구리다 다들 말했어 어쩌라고 사람들마다 듣고 느끼는게 다르다고 너의 피드백을 수용하면 다른 놈이 자기의 게수용할 새끼들 전부 다수용소위가더야 지랄해봐라 소용없네 개판이돼버이 언두꼬한 씬 병신 랩부터가 리슨 없트체인와 와와와와와 어? 왜 힙합이 이 꼴이 나는지왜 모두가 가짜 랩 하는지?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왜와와와와와와와와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왜와왜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왜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왜와와와와와이와와와와와와와와왜와와와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Why why why why? 아무나 이유를 말해 줘. 아무나 이유를 말해 줘 제발. 레퍼니스 너도 다고 쳐 시발. 언더시 내가 다고 지고 돌아가. 끝없는 무릎펴 메비우스 같아.